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뭔가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이 앱을 먼저 만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맨날 새벽 5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못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다시 잠들고 그냥 맨날 이러다가 어떻게 좀 확실히 일어날 수 없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알람 맞춰놓고 그냥 화장실에 두고 잤어요. 그러면 이제 알람이 막 울리면 이제 화장실 가서 끄고 간 김에 머리 뭐 닦고 하면서 잠을 깼었는데. 밤은 확실히 깨는데, 실제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날 밤에 맨날 핸드폰 보고싶기 하기가. 그래서 하루 자동화하고 싶다라는 생각 이제 하고 있었던 찰나에 해외에서 라모스 알람시계라는 킥스타터에서 아이디어 알람시계가 나온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컨셉의 아이디어인데, 그 알람시계가 울리면 원격지에 설치해둔 스피드를 눌러야지만 꺼지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그 스피드를 설치해두고 그거를 누가 사지? 이굴 귀찮게. 아. 그게 또한 거의 한 40만원 정도 됐던 알람 시계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아이디어 상품이네 했는데 그게 또한 2억원 치가 팔리면서 또 성공적으로 펀딩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들었던 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기능도 딱 정해진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만 꺼지는 이런 알람 앱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쓰고, 어? 확실히 깨네? 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연칭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학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즈진스 모델 을붙 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간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거같 투자를 싫어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투자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이제 가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서 투자가 있으면 은 받는 거다 에스탠스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는 파트로 하기도 했고 아직 팀도 안 꾸려졌는데 뭐 파트로 하는 회사에 뭐 투자를 한다는 라것 자체가 조금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참, 생각할 시간에 뭐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품에 집중하자. 그리고 다행히 초반부터 이제 흑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있는 벌리는 돈만으로도 그러니까 최대한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오히려 이런 제약적인 환경에서 조금 더 창의력, 창의적으로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들을 해서 뭐 투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의실 이름들을 사용자 에피소드로 해놓을 정도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은 약을 계속 제시간에 챙겨 먹어야 하는 치매 환자 할머니 분이 있으셨어요 알람 끄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까먹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위독했던 경우들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 알람 앱을 알고 그 다음부터 약통 사진 찍어놓은 다음부터는 항상 약을 잘 챙겨 먹게 됐고 아, 그 덕분에 위급한 상황이 없었다 해서 진짜 라이프 세이버다 해서 저희 라이프 세이버라고 불러주셨던 사용자 분도 계셨고 이 앱을 중국 다른 사용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중국어로 번역이 좀 조악해서 이걸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팀원들보다 더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평생 무료 이용권 드리고 그렇게 하셨던 사용자 분도 있고, 특히 보 이건 아까 저희 회사 문화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DNA에 이 사용자에 대한 중요성이 좀 박혀 있는 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사용자들 없으면뭐이 서비스들도 없을 거고, 이 사용자들이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제 거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좀 자부심도 생기고 해서 회의실명을 다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려는 이유는 결국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침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럼 개운하게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아침을 막기 위해서 이것까지 책임 범위를 좀 확장할 수는 없을까? 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단순 유틸리티가 아닌 웰리스 솔루션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상태를 보니까 수면간이 적은데 좀더 많이 자 아니면 일어날 때 이런 벨소리로 일어나 이런 미션을 써봐 좀 다양한 추천들을 해주면서 그 MWI가 증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웰리스로의 방향성을 채우는 조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0년 뒤에 사람들은 어 알람 앱 쓰면 무조건 성공적으로 내가 개운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성공적인 아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만드는 게 그리고 있는 목표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 과정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즐겁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해나가는 조직이 제가 그리는 딜라이트룸의 정이 아닌가?